4월 절반이 지났네요. 그러니까 이제 곧 6월이야! 시바견 <웃음> 키우고 싶어? 시바견 키우려면 일단 한 3년 정도는 친해져야지 2년 정도 친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 뽀뽀 10번 해도 화를 안내 근데 그 친해지는 시간 전에 뽀뽀 10번 뽀뽀... 뽀뽀 5번 하자 닦으면 개관 이렇게, 이렇게 안 왔을 때 되게 포근하고 이런 건 없던데 응. 애가 뻣뻣해가지고 응. <웃음> 백설 대형 화았어흘러 뭐했어 응? 백설 백절. 백설아 어? 아 절반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6월이야! <웃음> 아, 잘, 잘, 잘. 아 5월이구나? 미안해 미안해 놀랬어 어 놀랬어 미안해, 미안해. 봐봐 10번 에도화안 내지? 이렇게 되려면은 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 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봐! 백선이랑은 아직 1년밖에 안치어져가지고 응, 렇게 진짜로는 안 싸우고 화났다 아니 저기요! 저기요!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! 응? 오빠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. 너도꼬파줄까 브라, 꼬비줄까 슈비 브라. 슈비 브라. 슈비 괴롭히다니 예뻐하는 거야. 어? 어? 어? 어? 랬 어? 어? 어? 누가 그랬 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진짜 두 여자가 엄청 괴롭히네. 괜찮아? 괜찮아, 굿지 괜찮아? 오우, 괜찮아? 누가 괴롭혔어? <웃음> <웃음> 꽁지 <꽁치> 동네북이야? <웃음> 꽁지야 누가 괴롭혔어 우리 군들은 어? 굿즈야 엄마를 듣고 있어? 안 듣고 있어? あ、あ、あ